Toy. Yeah. Cool. 아하 uh 와우 -huh. wow. 짠!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방산시장이라는 데로 왔어요 여러분 여긴 뭐냐면 초콜릿, 뭐 베이킹 재료, 뭐 디퓨저, 향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료들을 살수 있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콜릿 초콜릿 재료를 사러 왔는데 오늘은 약간 또 스윗한 컨셉으로다가 남신이 만들어주는 그런 초콜릿 어, 컨셉으로다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곰돌이 몰드, 이거 원숭이구나? 곰돌이가 아니라 스펀지밥도 있고, 티티도 있고 토이스토리 아나 토이스토리? 초콜렛 어딨어? 초콜렛? 아이러브 초코 씨브랑 씨브랑 어디로 가야 되지? 뭐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지 뭐 어이씨, 바로 저기 있었네 바로 여기 있었네 뭐 알지를 못하니까 자 처음 만들어보는데요 네. 초코 추천 좀. 만드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무난하게 쉽게 할수 있는 코팅초콜렛인데 예, 초콜릿을 제가 샀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뭐 대충 뭐어쩌저쩌고 하셨어요. 그래고 어쩌고저쩌고 하신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산 데는 어, 아이러브 초콜릿은 되게 유명한 어, 네, 곳이에요. 초콜릿을 가는 건 거의 다뭐 이렇게 모아있는 것 같아요. 짠! 네,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오, 이렇게 건물 안에도 뭐가 이렇게 되게 많네.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이 오메 오메 오메 오 인스타에 파는 게 여러분 다 여기 있었어요, 글쎄 아, 어, 어, 답답해 아, 여기 어디야? 어디로 돌아갔다 나온 거야? 아, 야, 아까 왔던데잖아 이제 포장지로 살 거예요 네, 오늘의 뮤직, 띵고!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음 어, 어 할로윈님, 까좀 할로윈스러운 봉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우와이 귀엽다. 허피슬리고 음. 이런 거 여기 다 파는구만. 와팬더 모양 물통도 있네요. 팬더 <웃음> 섹시, 소섹 여기 공병 천국이네. 해 아주 뒤집어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없는 게 없네 다 일본도 있어요 일본. <웃음> 어, 이렇게 박스를 이런 걸 팔아요 4,500원 어, 괜찮다 발렌타인데이 때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초콜릿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 옷은 메인 부스에서 나온 쿨스토리 콜라보 옷이에요 프린팅도 이렇게 발포 프린팅인가 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오게 아주 튀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기본 초콜릿 하나 사오고 이건 달린용 초콜렛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블루베리만 이제 버즈를 오, 위해서 산 이제 보라색 초콜렛이고요 이거는 이제 딸기 이거는 뭐 라쏘나 보뭐 뭐 이런 갖고 왔습니다 흰색하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거는 몰드예요짠 알린 몰드고 어. 이렇게 전신 몰드도 있고요 이거는 렉스, 버즈, 뭐 우디, 뭐헤 뭐다 있어요 토이저러스에서 구입한 몰드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원래 얼음 트레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콜렛을 만들 요거 갖고 왔습니다. 동산시장에서 샀던 실리콘 몰드예요. 이것도 토이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답니다. 일단 초콜릿을좀 녹여야 되거든요. 깨끗이 씻은 이 실리콘 주걱, 금탕볼에다가 아! 이 몰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아이스크림용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게 뽑기 있죠? 요 애들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알리을 먼저 해볼게요, 이거. 알린, 알린 초콜릿, 망고 맛.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얘네를 이제 중탕으로 녹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옆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불이 덜 올라왔네 뽀글뽀글 올라와야 되나 보네 아니 물에 담가야 돼그 그릇을 어떻게 담가왜 되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큰 냄비에 해야지 큰 냄비가 없어요? 그럼 그릇을 줄여 그릇 사와야 되잖아. <웃음> 티으르는 절대 안 돼? 될걸? 햄붙지도 안할수 없어 물에 꼭안 담가도 돼 만두도 찌는데 초콜릿은 안 녹겠니? 해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 티으로도 이렇게 녹습니다 여러분 안 녹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짤주머니를 팔아요 다이소에서 어 이거 봐요 여러분 짤주머니 일단 열, 열어서 열 여기다 구멍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휴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쳐줍니다. 양 조절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쭉 짜주고 여기는 쭉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깊어가지고 근데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면 은 별로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얘들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아몬드 하나 콕 박아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센스가 또 없었네 아좀 좋네 탬핑 탬핑 탬핑하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오우 와우, 와우, 와와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얘네 얘네도 와우 와우 와우 이 느낌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 돼요 짠! 이렇게 해서 초콜릿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웃음> 너무 이스러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초콜릿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녹이고 그냥 붓고 하고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봉투, 이 봉투에 이렇게 노아 스토리 라벨지에다 이렇게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노아 스토리 하고 붙여줬어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볼 건데요. 햄도 하나 넣고 이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그다음에 먹을 수 있게 5명을 쓰고 있고, 묵근묵근해요 초콜릿이 금방금방 녹아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참 상황이 안 떨어지네. 10월 26일 날 이태원의 노아 스토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자이신 분들은 어저구독자예요 노아스토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콜릿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26일 10시부터 거의 밤새도록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촬영 가능하시면은 같이 또 출연해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럼 여기까지 어, 초콜릿 만들기였고요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